다음에 문장의 선택적 실행입니다. 아, 선택,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 스크래치에서는 만약 선택형과 아, 만약, 뭐뭇이 아니면 선택형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자, 우리 플로우 차트에서는 이렇게 그린 거 있죠. 마름모로 그려지는 거. 자, 여기가 yes이면, 여기가 no이면, 자, 여기 뭐 조건이, 뭐 입력 값이 들어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스크래치, 어, 스크래치에서는 만약 또는 만약 아니면 두가지 선택형을 전, 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선택적 실행을 이용해서 우산을 들고 나갈지 말지를 선택하는 문제 자 이것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비가 온다 참이면 얘를 실행시켜라 아, 현재 비가 옵니까? 네 참이에요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을 실행시키고요 비가 안온다 그러면 아니면 자 얘를 실행시키라고 즉 이것은 만약 아니면 선택형이 되겠죠 비가 온다면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간다 자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 가 실행되는 선택적 아 실행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자 만약 선택형은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마름모로 되어있네요 만약 뭐뭐라면 자, 이 가운데 있는 블록을 실행시켜라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일 경우에 문장을 실행합니다 즉이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참이라면 t r 이면 밑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문장들을 실행시켜라 자 그래서 이 디귿자 모양 디귿자 모양이 바로 이 왼쪽에 있는 블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 선택 조건이 참이면 음, 그 밑에 있는 이 문장을 실행시키고요 선택 조건이 거짓이라면 자, 이조건블록 어, 다음에 있는 이후의 문장을 실행시켜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아니면 자, 그림이 이렇게 생겼네요, 블록이 그쵸?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이라면 자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시키시고요. 자 이게 참이 아니라면 즉 거짓이죠. 거짓이라면 여기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시켜라. 자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 선택 제어 조건이 참이면 자이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요. 선택 제어 조건이 거짓이면 자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시켜라. 그리고 아, 조건이 다 끝났으니까 그 이후의 문장도 실행시켜라 음. 자 그러니까 선택 조건이 참이면 이 문장을 실행시킬 수가 어,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선택 제어 조건이 거짓이면 이 위에 있는 참일 때 문장은 실행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자 이해되시나요? 자 블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블록은 자, 제어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자 여기 만약 선택형, 만약 아니면 선택형. 자 조건이 참이면 여기 에 들어가는 조건이 참이면 자, 이 안에 종속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조건이 참이면 그 밑에 있는 종속되어 있는 거 실행하고요.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즉 거짓이라면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시킨다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실습 예제입니다. 자, 문장 이해해 보세요. 자, 사용자에게 입장객의 나이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부터 입, 자, 나이를 입력받을 거 아냐? 나이를 입력받으면 어디에다 저장해요? 아, 변수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 변수를 입장객의 나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장객의 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사용자가 입력하면 거기에 저장시키는 겁니다 자 나이가 12세 이하거나 사용자로부터 받은 나이가 12세 이하 자 권하로 묶였습니다 권화권화는 권하. 뭐라고 했어요? 오와 연산이라고 했었고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값이 참으로 나오는 게 오와 연산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60세 이상이면 자 나이가 자 나이가 12세 자 미안합니다 실수했네요 이게 아니죠 자 나이가 12세 이하거나 뭘로 묶여요 자 5화로 묶인다고 60세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자 이것이 5화 연산으로 묶였다고요자이 두가지 조건 중에 5화 연산이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는 라 거잖아 그쵸? 자 그것을 자 스크립트로 구현한 겁니다 자 이해해 볼까요?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습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자 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그럼 손님은 대답을 하겠죠 자 손님이 어, 값을 입력합니다 어. 입장객의 나이를 어, 대답으로 정해라 대답이나 변수에다가 또 옮기래요 그렇죠자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가 자 여기 만약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 자디귿자 조건 음. 만약 만약 자 입장객의 나이가 12세보다 작다 또는 입장객의 나이가 12살보다 같다 자이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요? 12세 이하란 얘기죠. 그쵸? 그렇죠? 자, 입장객의 나이가 60살보다 크다. 입장객의 나이가 60살보다 같다. 자, 이야기는 60살보다 크거나 같다를 뜻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로 묶여 있다? 또는 5와 연산으로 묶여 있다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와 연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앞에 조건 하나, 뒤에 조건 하나가 되는 거지. 지금 조건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 이 조건 두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건이 만족이 되면 결과값은 그대로 실행된다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이 되면 얘를 시, 얘를 실행시켜라. 문장 블록이 나오죠.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를 1초 동안 말하십시오. 자, 이거 우리 직접 한번 구현해 볼까요? 자, 스크래치에서 자, 이거 없애고요. 자우리 문제가 뭐였냐면 자, 사용자에게 입장객의 나이를 입력받는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입장객의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입장객의 나이 있죠. 자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자, 우리 변수 카테고리에서 변수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자 이벤트 클릭했을 때 클릭했을 때스프라이트가 뭐를 물어봐요? 당신의 나이를 물어봅니다. 아 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묻고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값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입장객의 나이가 뭘로 만든다고 네, 대답으로 정하겠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반보, 어, 조건을 둡니다. 만약에, 만약에, 조건이 뭐였습니까?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 이거나, 나이가 60세 이상인 사람한테만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 자 우리 연산에 자 나이가 자이것 써야 되겠네요 입장객의 나이가 몇 살? 12살 보다 작고 그리고 또 이거죠 입장객의 나이가 12살과 같으면 자 이것을 뭘로 묶어줘라 오화로 묶어주면 자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얘가 뭐라고요? 12세 이하라고요 12세 이하 자 그리고 또자 60살보다 많다라고 했죠? 자 입장객의 나이가 자 이거 복사해서 입장객의 나이가 나이가 60살보다 크고요 60살보다 같으면 얘는 뭐라고? 얘는 앞으로 얘는 뒤로 그럼 얘는 뭐예요 60세보다 크다는 뜻이 되잖아 자 이것을 뭘로 묶었어요 또는 자 여기는 얘는 앞으로 들어가고 얘는 뒤로 들어가고 이 문장을 만약 뭐뭐라면 조건 안에다가 조립을 하는 겁니다 입장객의 나이가 12세 이하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면 뭐를 해라 요금을 할인해 준다 자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2초동안 말하세요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자, 스프라이트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네요 자 저는 11살 입니다 클릭했습니다 자 11살은 12세보다 작잖아 자 그러면 12살보다 작거나 60세 세 이상이면 자이두 가지 조건 중에 오화 연산에 의해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게 되면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한다고 라 했었죠. 자 그런데 입력을 11로 하게 되면 12세보다 작습니다. 결과값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입장권 요금이 할인되었습니다. 라고 출력된다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어, 이 스크래치는 어, 스크래치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어,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문장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어, 우리가 블록으로 채워나가면 완성된 스크립트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자, 나이가 10세 이상이래요. 자, 나이가 10세 이상. 자, 나이라고 하는 변수가 필요하겠네. 10세 이상. 자, 나이가 10세 이상이 고로 묶였습니다. 고는 뭐라고요? 엔드 라고 했습니다. 키가 110cm 이상. 자, 키라는 변수가 110cm 이상. 자, 이것, 이것과 이거는 뭘로 묶였다고요? 엔드로 묶였다고요. 그쵸? 자, 부모가 동반할 때. 자, 부모가 동반합니까? 부모 동반. 자, 이것이 예일 때. 자, 자, 이것이 또 이거나로 묶여있네요. 이거나면 뭐예요? 5화잖아. 음. 자, 나이가 10세 이상, 키가 110cm 이상은 엔드로 묶였고요. 부모가 동반합니까? 예. 그러면 오화로 묶어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해요. 나이, 키, 부모 동반 필요하겠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그어 스크립트를 보시면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먼저 물어봅니다. 뭘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자, 그럼 사용자가 이, 나이를 입력하겠죠? 입력한 나이를 입장객의 나이라고 자, 여기는 입장객의 나이라고 변수를 썼네요. 입장객의 나이가 대답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어 자,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사용자 입력한 키를 어또 대답으로 정하고 부모 동반합니까? 참 또는 거짓으로 입력하래 자, 부모가 동반하세요. 참. 그럼 예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값을 여기다 정했습니다. 자, 이 값을 가지고 우리는 만약 아니면 조건을 쓴 거예요. 자, 조건 볼까요? 자 여기 크게 그리고 앤드 또는 와 두개의 논리식으로 지 계산하고 있는거고요자 앞에는 입장객의 나이가 10보다 크고 10과 같다 그 이거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고요10 이상이란 뜻이잖아 자 키가 110이 크거나 같다 이 두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그렇죠 자 엔드 조건은 두 가지 조건 중에 다 만족을 해야지만 다 참일 때만 결과값이 참인 거예요 자두 가지 다 조건을 만족하고 자예 하나 예 하나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엔드에서 의해 결과값이 참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부모가 동반합니까 참네 합니다 그럼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야 아, 놀이기구 탈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입장객의 나이가 10보다 작아요. 자, 9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조건은, 음. 자, 9살 이하잖아. 아니, 10살보다 지금 작잖아요. 자, 지금 작고, 그리고 여기는 110이 넘어.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다 참이 아니잖아. 그래서 엔드 연산에 의해서 여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 되겠죠. 자, 그리고 분모동만 합니까? 아니요, 안 합니다. 거짓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거짓과 뒤에 있는 거짓이 오아우 연산으로 묶이게 되면 오아우 연산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에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다 거짓이야. 아, 참이 아니구나. 참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면, 즉 거짓이면 얘를 실행하겠다는 것이. 놀이기구를 탈수 없습니다. 자, 아, 자, 여러분들 책을 보시고요. 어, 스크립트 만들어서 보세요. 아, 자,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자 물론 어자 변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부모 동반, 입장객의 나이, 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가 아 이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 물어볼 거고요 어 그리고 어 키가 어떻게 되세요? 어 부모 동반 합니까? 어 이것을 물어보고 나서 조건에 따라서 값을 수행하는 거죠 해볼까요? 클릭했을 때자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9살입니다 자 그러면 입장객의 나이가 아 9로 바뀌죠?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120입니다. 120으로 자 부모가 동반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노래기구를 탈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노래기구를 탈수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스크립트 작성하시고요. 결과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짝수와 홀수를 구별하는 자 스크립트입니다. 짝수와 홀수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용자 입력값이 입력 있어요. 사용자 입력값이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자 10을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우린 짝수잖아.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는 자료 변수 블록을 이용해서 짝수와 홀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죠. 어. 자, 그 어떤 수에, 즉 사용자가 입력한 수를 자,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면 자, 이걸로 볼게요. 자, 얘는 이제 들어가고 자, 우리 연산에 연산에 아, 어. 자, 요거 있죠. 자, 여기가 0이라면 근데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아, 어, 뭐 여기 이거 있죠? 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그런가요? 자, 예를 들어 사용자 입력한 값이 10이라고 합시다. 10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0이잖아.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짝수라고 출력하면 된다고.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홀수라고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래치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자, 클릭했을 때, 자, 사용자로부터의 수를 입력받습니다. 자, 그 값을 대답으로, 자, 대답, 그 값이 대답에 저장되니까, 자, 대답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2로 나눕니다. 그 나머지가 0이라면, 이 값이 참이라면 얘가 실행되잖아 짝수입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0이 아니라면 얘가 실행되는 거죠 홀수라고 말한다라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저는 자 이것을 자 구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있죠 자 수를 입력하세요 자수자 자, 실행하고 수자 9라고 입력해보겠습니다 구 구라는 값이 대답에 들어가겠죠 9 나누기 2가 0이냐 0 아니네 그럼 밑에 거 실행이 아니라 그 아니면 실행되겠죠 그래서 결과 값은 홀수입니다 라고 출력되는거예요 홀수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해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결과 확인합니다 자그 다음 예제입니다. 3과 5의 공배수 결합 구별하기 자 나머지를 구하는 자료 변수 블록을 활용하면 당연히 공배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과 5의 공배수에요. 즉 3으로도 나누어지고 5로도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머지가 0이면 공배수잖아. 자사용자로부터 수를 입력받습니다. 자, 9, 자 15라고 입력받을게요. 자 15라는 값이 대답에 들어가서 대답에 들어가서 처음에 3으로 나눕니다 15 나누기 3으로 하면 답이 0이야 자 그리고 엔드가 묶였네 엔드 뭐야? 앞에 조건 두, 두 번째 조건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으로 나눠도 0 나머지가 5로 나눠도 나머지가 0자 그러면 3과 5의 공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자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얘가 출력 두 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아니오가출력된다고요자 얘도 보겠습니다 3과 5의 공배수 구별하기 자 이렇게 있네요 자 수를 묻고 기다립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제가 15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15를 3으로 나눠서 0이냐 오를 나눠서 0이냐 두 가지 다 조건 만족하면 밑에 거 출력하고 두 가지 조건 중에라도 하나라도 틀리면 아니면 두 번째 문장이 실행되겠죠 자 확인을 눌러보면 3과 5의 공배수입니다 라고 출력되네요 자 이번에는 12로 한번 해볼까요 12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3으로는 나눠져요 나머지가 0이 됩니다 근데 5로 나눠지나요? 5로 나누시게 되면 나머지가 4가 되겠죠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니면 이 문장이 출력됩니다. 자, 됐죠?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반복과 선택을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하죠. 다만, 스크립트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C나 Java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순차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구조와 선택구조가 나오게 되는 거고 자이 반복구조와 선택구조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어, 어, 프로그래밍 잘한다 못한다 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스크래치도 마찬가지예요. 어, 스크래치도 자 중첩돼서 사용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제가 여러개 있는데요. 뭐 동전을 10개씩 묶어서 정리해라. 구구단을 외워라. 6의배수를 검사해라. 자, 그리고 놀이공원 입장료를 계산해라. 자, 여기 보시면 뭐 일반인, 장애인에 따라서 요금이 다 틀리죠? 어. 자, 이런 조건을 판단해서 요금을 계산해라. 뭐 그러한 예제도 있고요. 어. 자, 그리고 Q를 입력할 때까지 짝수와 홀수를 구별해라. 즉 Q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Q를 만나면 딱 끝난다는 라 거지 자 우리 반복문에서 횟수 제한하는 반복문이 있었죠 그렇죠? 10회까지 반복해라 또는 음, 조건이 참일 때까지 반복해라 즉 사용자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Q일 때까지만 반복해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369 게임도 있네요 369 게임 다들 아시죠? 어, 현재 숫자를 1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 언제까지 진행할까요? 어, 나는 15까지만 369 게임을 진행할 거야 그 값을 가지고 반복하고 조건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자이 예제 중에 자 우리가 다할 수는 없고요. 어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못 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어, 책을 보시면서 스크립트 만드시면서 결과까지 확인한 다음에 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물 리스트는 자 우리 어, 구글 클래스룸에 구글 어, 이번 주차 과제 방에다가 따로 정리해 놓을 거니까. 자,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나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자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공원 입장료 계산하기. 자, 다음은 기본 입장료가 만원인 놀이공원의 요금체계를 바탕으로 입장객의 요금을 계산하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일반인은 12세 이하, 60세 이상, 일반 세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일반인은 12세 이하, 60세 이상, 일반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표가 정해집니다. 자 장애인은 장애인은 12세 이하, 60세 이상, 일반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금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자 스크립트 작성합니다. 자 나이를 입력하세요 자 우리는 나이하고 장애인 여부만 알면 되는 거잖아 맞나요? 자 나이 12세 이하냐 60세 이상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일반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인이냐 장애인이냐 장애 여부만 알면 요금표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그래서 나이를 묻습니다 나이를 묻습니다 저는 11살입니다 11살 자 11살 값이 대답으로 정해지고요 자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장애인의 여부를 참과 거짓으로 입력해 주세요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니오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니오란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자 사용자의 나이가 현재 11살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일반인이란 얘기잖아 그렇죠 일반인이면서 11살이래 11살이면 12세 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얼마야 8천원이네요 자 8천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장애인입니까? 자, 저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오? 자, 즉, 이, 이 조건은 당신이 장애인입니까? 참일 때만 이 밑에 있는 블록을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종속되는 블록을. 자, 그런데 나는 아니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겠네. 그쵸? 자, 입장객의 나이가 13살보다, 또는 입장객의 나이가 59보다, 자, 나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1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입장객의 나이가 13보다 작습니까? 아, 네. 나는 11살이니까요. 13보다 작아요. 또는 60, 59보다 큽니까? 아. 자 5화 연산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죠 아, 11살이 13 보다 작은거 만족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요금은 8천원 입니다 자 만나볼까요 자 우리 실제 스크립트에서 제가 아, 만들어 놓은거 불러오면 놀이공원 입장료자 요렇게 스크립트 작성 했었구요 작성했었구요 자 이것을 실행시키면 자, 나이 물어보죠 저는 9살입니다 자 장애인이면 아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출력되는것은 아, 요금은 8,000원 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나이를 물어보세요 예 저는 아, 30살입니다 장애인입니까 네 장애인입니다 자, 장애인이면서 30살이면 얼마인가요? 자, 우리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장애인이면서 30살이면 12세 이하도 아니고 60세 이상도 아니니까 장애인이면서 일반이죠 일반은 8,000원이네 그럼 결과값은 네, 8,000원 출력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나머지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전을 10개씩 묶어서 정리하는 거자이 스크립트 작성해서 결과 확인하시고요 구구단 외우기 마찬가지 작성해서 어, 확인해 봅니다 구구단 외우기 잠깐 한번 소스 확인해 볼까요 <웃음> 자 구구단은 2단부터 9단까지 우리가 외우죠 자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자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자, 이렇게 구구단 외우잖아요. 자, 그것을 자, 구구단 단계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네요. 자, 2로 정하래. 즉, 이 앞에 앞에 있는 숫자를 구구단 단계라고 해서 변수를 만든 거고요. 곱하는 수를 자, 2의 뒤에 따라오는 수 있죠. 자, 뒤에 따라오는 수는 1부터 9까지 곱해지잖아. 자, 이거를 곱하는 수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든 겁니다. 자, 그쵸? 그래서 9단 단계는 9까지 곱하는 수도 9까지 자 그것을 음, 곱하는 겁니다. 결합하기 곱하기 결합하기 즉 앞에 있는 9단 단계와 뒤에 따라오는 곱하는 수를 결합하는 거죠. 곱하기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연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것의 계산 결과를 자요렇게 정해서 어, 1초 동안 말하는 겁니다. 자 결합하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순서대로 순서대로 볼까요. 어, 자 99단 단계라는 변수를 2로 정했습니다. 즉 2단부터 시작하겠다는 라 얘기고요. 곱하는 수 변수를 1로 정했습니다. 즉2 곱하기 1부터 9까지 반복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반복문이 지금 두번 사용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 하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 하나예요. 자이 안에 있는 반복은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자이 숫자 1부터 9까지 반복하겠다라는 거고요 자이 뒤에 음, 처음에 나오는 이 구구단 반복은 자 구구단 단계 2단 3단 4단 9단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구구단 계산식을 구구단 어, 계산식이라고 하는 변수가 따로 있네요 구구단 계산식을 구구단 단계와 앞에 2단, 자, 2단과 단 곱하기를 결합해서 곱하는 수 1로 정해라. 즉 구구단 계산식이라고 하는 변수는 앞에 구구단 단계가 2로 정해져 있잖아요. 2 자, 곱하기를 연결해서 곱하는 수 자, 1로 정해져 있잖아요. 자, 1로 정해라. 그럼 여기에 값이 나온다는 얘기잖아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구단 계산 결과라는 아, 변수가 따로 있네요. 자 이거는 뭔가요? 구단의 단계 자 2단 2단 곱하기 곱하는 수1그 값을 구단 계산 결과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구단 계산식은 구구단 계산 결과를 1초 동안 말해라. 구구단 계산식은 자, 2 곱하기 2라는 값이 2잖아. 2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 계산식을 구구단 계산 결과와 결합해라. 자, 얘는 구구단 계산식이 되는 거고요. 구구단 계산 결과는 얘가 구구단 계산 결과가 되는 거야. 구구단 계산 결과 그리고 계산식을 등으로 묶어라 연결해라. 그것을 일초 동안 말해라. 그리고 나서 자 2단이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까지 다 끝났습니다. 1씩 계속 증가해라. 곱하는 수를 증가해라. 곱하는 수가 뒤에 있는 숫자였잖아요. 9 곱하기 1은 9 9 곱하기 2는 18 9 곱하기 3은 27. 1씩 증가하라는 얘기지. 언제까지? 9가 될 때까지. 그것이 끝나면 앞에 9단 단계를 9까지 반복해라 다 끝났으면 다 외웠다 자, 스크립트 한번 볼까요 자, 구단 외우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2 곱하기 1, 2 곱하기 4, 2, 3, 6, 2, 4, 8 2, 5, 10, 12, 14, 16, 18, 다 3단으로 넘어갑니다. 9단까지 가겠죠. 9단까지 가면 뭘로 끝난다고요? 9단 다 외웠다. 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지하겠습니다 음.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구단은 앞에 구구단 단계가 있고 뒤에 곱해지는 구, 곱하는 수가 있다고 했을 때 구구단 단계도 2단부터 9단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곱하는 수도 1부터 곱하지 곱, 9까지 곱해야 돼요 그래서 곱하는 단계도 반복해야 되고 곱하는 수도 반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반복을 두번한 겁니다 자, 6의 배수 검사하는 거. 자, 6으로 나눠서 6의 배수. 자, 2로 나눠서 0이라면, 3으로 나눠서 0이라면 6의 배수입니다. 자, 2로 나누어졌지만, 3이 나누어지지 않으면 6의 배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12라고 한번 해볼까요? 12. 자, 사용자로부터의 12라는 수를 입력받았습니다. 자, 처음에. 자, 여기 어, 조건 하나. 그리고 이거 조건 하나 있잖아. 처음에 2로 나눕니다. 나머지가 0이야. 자, 우리가 12를 입력했어요. 2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야. 그쵸? 자, 또 밑에 조건이 있습니다. 12를 나누기 3으로 나눴습니다. 4고 나머지가 0이야. 어, 두개다 나머지네? 어, 그럼 이것은 배수가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자 12를 6으로 나누면 2가 되잖아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맞죠 그런데요 자 입력받은 값을 8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8. 8을 8 2로 나눴습니다 4 나머지는 0이야 자 얘는 조건이 만족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걸 실행시키겠지 얘를 실행시키면 자 8을 나누기 3으로 하게 되면 3 2 6 나머지 2가 되겠네 자이 조건에 만족 됩니까 안되죠 그래서 얘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실행된다고 6의 배수가 아닙니다 맞나요 자9 한번 해볼까요 자 9를 2로 나눴습니다 나머지가 1이야 자 그랬더니 처음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0이라면 그 밑에 게 실행되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로 오겠죠 아, 나머지가 0이 아니네요. 그래서 6의 배수가 아닙니다. 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자 Q 마찬가지로 Q가 입력되면 끝나는 거고요. 음. 자 1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어. 자 대답의 Q까지 반복이잖아. 어, Q까지 계속 이 밑에 이 안에 있는 문장이 반복된다고요 자 대답 10이라고 대답받았고요 이것을 0 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입니다 그럼 당연히 짝수라고 출력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다시 Q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음, 대답이 Q이기 때문에 자, 이 반복문에서 빠져나가서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된다고 자 스크립트 만들어서 결과 확인해보세요 자3 6 9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369. 자, 스프레이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3 6 9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그러면 3의 3과 6과 9에서는 짝 하면 되잖아. 1과 2는 말을 하고 3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짝 소리 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개념을 판단해서 반복 구조하고 조건 구조를 쓰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결과만 볼까요? 자, 이런 스크립트가 있고요. 자,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자, 어떤 수까지 진행할까요? 처음에 물어보죠? 자, 15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5까지 할게요. 1, 2, 짝, 4, 5, 짝. 그렇죠? 어, 이게 바로 369 게임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로 입력해서 어, 결과 확인하시고요. 자, 그것을 캡처 받아서 어, 저한테 과제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이 과제는 일단 스킵할 거고요 연습문제는 어, 어, 안 푸셔도 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실습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의 전달은 우리 구글 클래스룸 이번 주차 과제방에 따로 전달할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거에 따라서 스크립트 작성하시고 작성된 스크립트와 결과 화면을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보고 결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